안녕하세요. 아니아니입니다. 진주유등 축제는 10월 3일부터 31일까지 하고 오늘 저의 정규실방 오늘 밤 저녁 8시에 진주유등 축제 현장에서 시작합니다. 함께 랜선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놀라오세요저 아니아니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다들 그럼 기다릴게요